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18일차 5회 짝 연습에서 더하기 1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5회 짝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분히 잘 연습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지검지 털고 1번 9를 놓습니다 9 동시에 놓는 거요 자그 다음에 5 자, 여기 보수가 나와야 되겠네요. 자, 더할수 없으니, 앞자리 올리고, 보수 빼주고, 자, 다음, 1을 더할 거예요. 자, 1, 여기에는 꽉 찼죠? 그렇기 때문에 이 5를 활용해 줄 거거든요. 그럼 5의 짝에서 1의 짝은 얼마라 그랬죠? 4라고 그랬죠?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내려주세요. 반드시 동시에 내려주세요. 다음, 더하기 4. 다음, 더하기 4. 또 더하기 4. 꽉 찼네요. 더할 수 없을 땐앞 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4에 대한 보수 6을 빼주니까 답은 23이 됐습니다. 자 다음 2번 1, 5, 2, 7, 5자꽉 찼죠? 더할 수 없을 땐앞 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1을 할 겁니다. 자 여기는 꽉 찼으니까 5를 활용해주면 되죠. 자 5의 짝 활용하면 돼요. 자 1의 짝은 얼마죠? 4가 되니까 동시에 내려주세요. 동시에 잊지 마세요. 다음 3을 더하면 그대로 18이 됐죠. 자 다음 3번 문제 하겠습니다. 자 3번 8 위아래 동시에 손가락 중요합니다. 손가락 자세히 보세요. 동시에 8. 그 다음에 8, 8에다 3을 더할 거예요 1밖에 안 남았네요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3에 대한 보수치을 빼주고요. 자, 그 다음 또 3을 더하고요. 그 다음 1 더할 거예요 똑같은 거네요. 자, 여기 꽉 찼으니까 위를 활용해주면 되죠. 5에 짝, 4를 내려주세요. 1에 짝해서 다음 4를 더해주면 19가 되네요. 알겠죠? 자, 여기에서 엄지검지 뽀뽀하고, 5, 6부터 6, 7, 8, 9는 동시에 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그리고 5의 짝은 두 수를 합해서 5가 되는 수니까요. 이 5의 짝을 더하기를 잘 배우면 또 빼기는 마찬가지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. 그러니까 주산에서 가장 어려운 건 5의 짝이 가장 어렵거든요. 보수, 보수는 너무 쉽죠? 예. 그래서 5의 짝까지 정확히 외우면요. 그 다음에는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5의 짝 부분, 제가 5의 짝은 하나씩 나갈 거예요. 하나씩 나가니까 반드시 문제 연습 잘 해주세요. 이렇게 기초 가르쳐 드린 다음에 나중에 다양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익숙하게 해드릴 거예요. 자,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